보드지, 도면 목공풀 순간접착제 여기는 안나왔지만 딱풀도 필요합니다. 칼, 가위 꼬치 5개 고무줄 1개가 필요합니다. 도면을 하드보드지에 딱풀로 해서 붙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맞게 커팅해주세요. 이 도면은 큰 원을 먼저 파줍니다. 조금 크게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넣어서 돌려봤을 때잘 돌아가야 합니다. 구멍은 칼집을 8방향으로 냅니다. 칼집을 냈으면 막대기를 꽂고 뒤에 튀어나온 부분을 칼로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을 파주고 도면에 따라 잘라줍니다. 막대가 조금 헐렁헐렁해야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어에 해당되므로 정교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톱니는 먼저 구멍을 뚫어줍니다. 겉에를 다듬고 얕은 부분부터 먼저 잘라줍니다. 그 다음 깊숙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조금 깊게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지 분신술! 짜잔! 쿵이 부분 원은 원보다 크게 파시면 상관없습니다. 도면은 구멍을 먼저 파줍니다. 옆면하고 윗면은 최대한 깔끔히 파주세요. 손잡이 부분입니다. 가운데는 칼집만 내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작은 것들은 구멍을 먼저 내준 후 모두 잘라줍니다. 싹둑 편집 분신술 캐릭터들 먼저 구멍을 뚫어둔 후 모양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 대칭 종이는 그냥 잘라서 뒷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잘랐으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기어는 끝부분을 잘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양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것도 모양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 작은 원들은 떨어지기 쉬우니 순간접착제로 붙이거나 본드를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이도 두개를 붙여줍니다. 마찰이 최대한 적게 문질러서 헐렁헐렁하게 만들어줍니다. 1cm, 2cm 부분에 표시합니다. 현관 접착제로 축과 고정시켜줍니다. 축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축이 돌아갈 때와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돌아가지 않을 때 네모를 수평에 맞추어 붙여줍니다. 축을 실수로 구멍을 안 뚫었는데 이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축을 연결해줍니다. 뒷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순간접착제를 붙여줍니다. 축이 반쯤 돌아갈 때를 찾습니다. 반쯤 돌아갔으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해서 붙입니다. h 도면도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 순간접착제를 붙여주세요. 위에 축보다 길고 아래 축보다 짧게 여백이 남도록 밑면을 붙여주세요. 양쪽 옆면도 붙여줍니다. 아래쪽 긴 축을 딱 맞춰 잘라주세요. H모양을 넣었을 때 뻑뻑하면 옆면을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얇은 부분이 위로 가게 꽂아주세요. 조금 남게 잘라줍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세요. 잘 돌아간다면 아래축을 제거하고 본드를 붙여주세요. 원하는 손잡이 길이만큼 잘라줍니다. 손잡이를 붙여주세요. 공간이 남도록 해서 붙여주세요.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앞면을 붙입니다. 레버를 붙여주세요. 벤트를 테이프로 붙여 열리도록 만듭니다. 남는 하드보드지를 잘라 벤트가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살짝 걸치게 붙여줍니다. 캐릭터를 가운데 꽂아주세요. 이때 축에 달려있는 네모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벤트를 갖다 대보고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위치를 맞췄다면 축과 고정시켜줍니다. 윗면을 붙여주세요. 앞면을 붙여주세요. 저는 내부를 볼수 있게 앞면은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